어, 16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면적 산정의 특례라는 게 있어요 그거 짚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고 여러분 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별도 공고 없다 얼마예요? 150이죠 그러면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근데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두 필지의 토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두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목적으로 쓸때 여러 개가 합쳐졌을 때 단자를 쓰잖아. 일단, 1단, 일단의 토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떠 있는 은하 있죠 은하 은하수라고 그러잖아. 우리 태양계가 속한 곳을 우리 은하라고 그래요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개의 은하가 합쳐진 거를 은하단이라고 그러죠 은하단 그래서 1단의 토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하나의 목적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두 필지지만 현장에 가보면 하나의 땅처럼 이용한다는 거야 요근데그 땅들이 어떻게 되있냐 각각 면적에 미달은, 미달됩니다 그래서 이게 220이고요 이게 에, 잘못 썼다 120이고요 120이고 이게 100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갑이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갑이 가지고 있다 했을 때각 필지별로는 150에 미달되기 때문에 150다 허가받지 않습니다 원래는 근데 하나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의 경우는 만약에 갑과 을간에 첫 번째 매매를 한다 이거야 이럴 때는 120밖에 안 되니까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계약을 하고 1년 이내 1년 이내 이쪽 내이 땅, 100제곱미터짜리 땅을 또 매매한다면 전체에 대한 거래로 봐, 즉 220제곱미터를 거래한 걸로 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매매를 할 때는 허가 받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거 읽어볼게요. 기억번, 1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의 밑줄, 1년의 동그라미,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미술소의 1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그러면 출제위원이 이 1년을 6개월로 바꾸거나 2년으로 바꿔서 출제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 분할거래. 주목하시고. 똑같이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그 상업지역 내의 토지가 얼마냐면 220이에요. 자, 여러분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220이면 원래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220이면 허가 대상이죠. 근데 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그 후에 토지를 분할한 거야. 쪼갠 거지. 이렇게 120과 100으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면적을 150미터로 쪼개놓으면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하면 누구나 땅을 쪼개죠. 그래서 쪼갰다. 이것도 갑의 땅이고 이것도 을의 땅이다. 그랬을 때 갑으로부터 을이 첫 번째 거래, 최초 거래를 매매한다면 허가받고 계약을 해야 돼첫 거래, 최초 거래. 그러나 을로부터 병인두 번째 거래를 한다면 이때는 허가 안 받고 계약해도 됩니다. 최초 거래만 허가받아요. 그런데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애초에 면적이 120밖에 안 돼. 허가구역을 지정했을 때 120밖에 안 돼. 자, 허가의 기준 면적을 초과해요? 미달해요? 미달하는 걸 60으로 쪼갰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최초 거래라도 허가받아 안 받아? 안 받고 하죠. 처음부터 미달이잖아요. 근데 이건 넘었다가 나중에 쪼갠 거죠. 은번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면적 초과, 초과의 동그라미, 초과 위에다가 써요. 미달 X라고 써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밑줄쳐요. 분할 후 최초 거래 하나요 분할 후첫 거래 한에서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걸로 봐. 주목. 그래서 이 최초 거래 120짜리 첫 거래는 얼마가 넘은 거야? 150을 넘는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봐요 땅을 이렇게 쪼개나 지분으로 쪼개나 갔다는 거죠 따라서 220제곱미터짜리 땅을 이렇게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지만 2분의 1의 지분으로 2분의1 지분, 2분의1 지분으로 쪼갰다 하더라도 최초 2분의1 지분 거래는 허가 받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문장 허가구역 지정 후 거기부터 밑줄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 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갔다, 또한 같다는 최초 거래는 허가받으라는 얘기예요. 접수됐어요? <웃음> 자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의 절차 주목하시고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칠판 보자 그러면 칠판 보시고 책 보자 그러면 책 보시면 돼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허가 구역 안에 토지가 있으며 그 토지를 현재 A가 소유하고 있는 걸 B가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면 임시 합의를 해야죠. 야 이거 얼마에 거래하기로 하자라고 임시 합의를 해서 합의된 내용으로 허가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에 거래할 거야. 얼마래, 얼마에 거래했다가 아니라 얼마에 거래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아니고 거래 예정 금액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제 허가 신청하거든요. 자 그러면 허가의 허가의 대상은 먼저 허가구역 안에 토지해야 되고 기준 면적을 초과해야 되며 소유권, 재산권을 거래할 때 허가 받습니다. 허가를 신청한다면 허가 신청서를 낼 텐데 허가 신청서에는 거래 예정 금액 들어가야 돼요. 거래 금액이 아니고 얼마에 거래할 거야. 거래 예정 금액 등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토지 용 계획서. 나는 어떻게 토지를 이용할 거야? 누가 비가? 그리고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거야? 누가 비가?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은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매수인 이쪽에서 증명해야죠. 그러니까 이 서류는 매도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매수인이 준비하는 거죠. 자, 허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허가신청서에 처리기간 15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청서에 있어요 15일 안에 허가처분이 떨어지면 제일 좋은 거고 불허가처분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불허가처분이라는 것은 가만히만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라 알려주는 거야?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이유를 불허가사유를 선면으로 통제해 주는 걸 불허가처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매 그걸 먼저 사가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가 모두 없어 세 가지가 모두 없으면 미처리라고 그러고 자 미처리가 되면 15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6일째 되는 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16일째 되는 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가 된다 그러면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정식 계약을 하고 등기 신청할 때 허가증을 내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선매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선매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사간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럴 때는 허가나 불허가 뒤에 있는 게 아니고요 허가나 불허가 앞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매를 해보고 선매가 실패하면 허가나 불허가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허가 신청이 있으면 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제일 좋아. 그 길을 가면 돼요.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그 길을 가면 돼요. 선매 통제가 되면 그 길을 가다가 실패하면 돌아와서 허가나 불허가로 간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선매를 제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화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돼요. 둘이 거래하려고 허가 신청을 했어. 허가 신청을 하니까 관할청에서 야 그거 선매 대상 토지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이게 선매 대상 토지가 되려면요. 첫째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둘째 이 사람이 옛날에 K라는 사람한테서 취득을 했어요. 근데 K로부터 취득을 할때 허가를 받고 취득을 한 거야. A가 옛날에 허가 받아 취득을 했는데 이 A가 허가 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선매 대상 토지가 될수 있어요 다시 한번 허가 신청된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A가 그러면 그것이 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선매 대상 토지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그 땅은 선매 대상 토지라는 걸 알려줘. 15일 안에 선매 통지를 해요. 그리고 허가 신청일로부터, 허가 신청일로부터 한달 안에, 한달 안에 선매자를 지정을 합니다. 선매자 지정을 해요. 그러면 선매자는 공적 주체 중에서 지정을 하니까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니까 예를 들면 LH공사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데로 하여금 선매자로 지정을 해서 선매자 지정 통제를 해줘 다시 한번 허가 신청이 있으면 15일 안에 야, 그 땅은 선매 대상이다 라는 것은 15일 안에 LH공사가 사갈 거야 그것은 한달 안에 허가 신청일로부터 한달 안에 선매자 지정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4월 1일 날 허가 신청했으면 5월 1일까지는 선매자 지정통지를 하는데 만약 선매자 지정통지가 4월 20일 날 있었다면 선매자 지정통일로부터 다시 한달 안에 한달 안에 선매협의를 마쳐야 돼요. 만약에 선매협의가 성공했다. 뭐 선매협의 조서 협의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다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협의가 성공했다는 건데 협의에서 매수한다는 얘기는 강제 매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협상 대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될수 있죠. 협의가 불성립이 되면 이제 돌아가서 허가나 불허가 둘중 하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 협의가 불성립이 되면 협의가 불성립이 되면 반드시 불로가 처분해야 된다. 틀렸죠? 반드시 불로가 하는 거예요. 허거나 불로가둘중 하나야. 허거나 불로가둘중 하나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협의하여 매수할 때즉 선매 가격이죠. 선매할 때의 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내땅 사가라예요. 자기네가 사간다야. 자기네가 사가죠. 자기네가 사니까 감정평가 법인으로 하여금 감정하게 해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허가신청서에 적힌 금액이 더 낮으면 낮은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선매를 할 때는 권리가요. 소유권만 선매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상권은 선매 대상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소유권만 사가요. 소유권만.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허가신청이 있으면 15일 안에 선매 대상이라는 걸 알려준다. 두 번째,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현 소유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토지 두 가지가 대상이다. 그리고 허가 신청이 있어야 선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 신청을 안 하면 선매를 못해요. 허가 신청일로부터 한달 안에 4월 1일이면 5월 1일까지는 선매자 지정통지를 해줘야 되며 선매자 지정통지를 4월 2 0일날 했다면 언제까지? 5월 20일까지는 선매 협의를 마쳐라 협의가 끝나면 조서 작성을 하고 협의 조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며 선매를 할 때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서에 적금 금액이 낮으면 낮은 걸로 하고 선매 대상 권리는 소유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상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협의가 실패했다면 다시 돌아가 허가나 불허가 둘중 하나를 하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제가 선매를 소개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 현재 A의 땅을 B가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 처분이 떨어졌어요. 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두 가지가 의제가 되는데, 자, 만약 그 토지가 하필 농지예요. 원래, 농지를 취득할 비는 농사질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 비는 농지 소재지, 농지 소재지, 시, 구, 읍장, 면장. 그러니까 군수가 없어요. 군수 밑에 읍장, 면장한테 가야 돼. 그래서 시, 구, 읍면장에게 영농계획서, 나 이렇게 농사 지을 거야. 농업 경영계획서라고 그러죠. 그거를 첨부하여 농지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농지증 발급 신청을 하면 영농 목적을 확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즉 농지증을 발급을 해줘요.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 라고 해서 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해주고 나중에 A로부터 B에게로 등기를 할때 등기신청서에 농지증을 첨부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그 농지가 하필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관청이죠. 허가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게 되는데 허가신청을 할때 이것이 농지인 경우는 토지이용계획서 대신 영농계획서를 넣게 되었어요 영농계획서를 넣어버리니까 얘네가 이걸 검토해서 허가를 내줄 때, 허가를 내줄 때 영농목적을 확인하고 토지거래허가증을 발급하잖아요. 그런데 뭐 하려고 또 농취증을 발급받아요? 그러니까 허가구역 안에 토지가 농지라면 허가를 내줄 때 영농목적은 확인했기 때문에 농취증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농취증을 받은 걸로 의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은 걸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허가증을 받았으면 나중에 등기를 할때 허가증을 넣으면 되는 것이지 허가증을 받고 또 계약서에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약서에 거민을 받은 걸로 의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지글에 허가받으면 농취증은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계약서에 거민은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허가받으면 농취증 발급 의제가 되며 계약서에 거민 의제가 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한 걸로 의제해요? 의제하지 않아요? 의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 돼. 그러나 허가받았다면 농취증은안 받아도 돼. 허가받았다면 거민은 안 받아도 돼. 왜? 받은 걸로 인정해 주니까.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죠. 이세 가지 내용이 질문화될수 있다는 거고 다음으로 허가 처분이 됐든 불허가 처분이 됐든 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잘 봐요. 이두 사람이 거래하려고 허가 신청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데 허가 신청을 했더니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가 떨어졌어요. 허가가 떨어졌을 때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다 말이야. 이의신청한다는 얘기는 허가를 내줘라, 내주지 말라. 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한다는 것은 허가를 내주라는 얘기여, 내주지 말란 얘기여. 내주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왜 그러냐면 A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땅이 실은 K의 땅인 거지. K가 A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명의신탁자고 이쪽이 명의수탁자인데내 부동산을 A 이름으로 등기했더니 A가 B에게 팔아먹으려고 허가받는 거지 그러니까 허가 내주지 마세요라고 이신청할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허가처분에 대해서도 이신청할수 있고요 만약에 불허가처분이 떨어졌다 불허가처분이 떨어졌다면 누가 B가 왜 나에게 불허가 내리냐라고이신청할수 있겠지 그럼 불허가에 대해서 이신청한다는건 무슨 뜻이요?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거지 이 비가 그러니까 허가가 됐든 불허가가 됐든 불허가가 됐든 허가가 됐든 다이신청할수 있고 이신청은왜 허가 내주냐 허가 내주지 말라 왜 허가 안 내주냐 허가 내달라 라고 짝대기 들고 대드는 거니까 짝대기 들고 몇월 내? 1월 내? 하는 거다 이거요 그러면 K가 허가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든 B가 B가 불허가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든 이의신청 들어오면 시공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다음 불허가처분이 떨어졌어요. 불허가처분이 떨어지면 누가 열받아? 얘가 열받아. 왜냐? 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K는 없습니다. A가 땅 팔아가지고 그 대금으로 애들 대학 보내고 생활비도 해야 되는데 땅을 팔려고 했는데 못 팔게 하잖아 지금 불허가. 그러면 얘가 뭐할수 있냐면 매수 청구라는 걸할수 있어요. 이 친구가 야 그러면 내땅 사가라 매수에 가라 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매수 청구는 불허가 때만 하는 거야. A가 A가. 그런데 이 신청은 불허가에만 있어? 허가에도 있어? 허가에도 있고 매수 청구는 불허가에만 하는 거고 자, 매수 청구 들어가죠 매수 청구 들어가면 관할청에서는 공적 주체 공적 주체로 하여,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중에서 매수자를 정해서, 매수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땅을 사가도록 한다 이거야 허가관청에서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매수자는 공적 주체 중에서 매수자는 이걸 사갈 때 매수가격 매수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자 그럼 아까 선매는 선매는 자기네가 사간다에요 내땅 사가라야 자기네가 사간다 그러니까 감정을 해서 사가야 되고 지금 매수청구는 자기네가 사간다에요 내땅 사가라야 내땅 사가라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간다 그런 얘기고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금액이 더 낮으면 낮은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허가 대상이 A, B 간에 소유권과 지상권이 다 허가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소유권을 팔려고 A가 지상권을 팔려고 했는데 못 팔게 했으니까 너네가 사가라. 따라서 매수 청구 대상은 소유권, 지상권 두 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해서 정리가 됐고요. 자, 여러분 교재 171 페이지를 봐요. 171, 171 페이지 5번에서 5번. 화가나불허가참첨 5번.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화가 신청을 받으면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 통지합니다. 3번 처리 기간 15일 안에 허가증이 발리고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 세 가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걸로 봐. 자그 다음에 175페이지를 봐요. 175 페이지를 보시면 7번이 있어요. 7번에 가로 1번 이의신청. 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시장군속구청장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시공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알려줘야 되고, 2번 매수청구. 매수청구 대상,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 불허가의 동그라미. 매수 청구는 불허가 때만 하는 거야.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이것도 1개월이네. 여기 봐요. 여기도 1개월. 야, 내 땅사가 말이야. 내 땅사가 뭐 들고? 짝대기 들고. 1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즉 소유권, 지상권 두 가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이번에 매수 절차.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이죠. 국가, 지자체, 그 밑에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자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 동그라미,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대상 권리는 소유권의 동그라미, 지상권의 동그라미, 소유권, 지상권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정도면 됐고, 이제 우리는 170, 168 일단 펴놓으세요. 168. 잠깐 주목하세요. 여기 보세요. 허가 받았잖아요. 허가 받고 그 땅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취득한 사람은? 그 땅을 허가받은 목적도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토지의 이용 의무라고 그래. 아참 여기 하나 빠졌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이고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땅값의 30% 이의 벌금인데 아까 외국인 취득허가 외국인 취득허가 안 받으면 얼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이고 지금 이토지거의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땅값의 30%의 벌금인데 이거는 금액제예요 그러니까 벌금이 2천만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값의 30%의 벌금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땅값이 1억짜리면 벌금이 3천만 원 최대 땅값이 10억짜리면 벌금이 최대 3억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금액제라고 그러고 벌금이 금액제야 이거는 벌금이 뭐예요? 비율제죠 자, 그러면 땅값이 비쌀수록 뭐가 무서워요? 비율제가 무섭죠 1억짜리면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10억짜리 땅이면 3억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무섭지 금액제, 비율제 그리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무효고 여기 봐요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는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래 원래 농업하려고 했는데 축산업하려고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변경허가를 받고 그리고 계약을 해야 돼. 근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것도 똑같아. 2년에 30%. 다시 한 번.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해도 2년에 30%고 변경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도 2년에 30%야. 아셨어요? 그러면 허가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최대... 5년 안에서 5년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도로 그 토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료로 쓴다면 최소한 2년은 이용해야 돼. 복지 편익시설을 이용한다면 2년은 이용해야 되고 농업 축산업 등이라면 2년 대체 농지의 취득이라면 2년 공익사업 사업시행이란 말이 나오면 사자가 나오니까 사업시행은 4년 현상보존 임대업의 경우는 5년간은 이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허가받아 그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는데 최대 몇 년? 5년 범위 안에서 그 기간만큼은 이용해라 이거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 168 보시면 요 박스가 나오고 박스마다 의무기간이 오른쪽에 있죠. 첫 번째 자기의 거중 주택용도를 이용한다면 2년 2번에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 편익시설에 이용한다면 최소 2년. 3번에 허가구역에 거주하죠.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밑줄 쳐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경영하기 필요하다면 허가를 내줘요. 여러분, 목적이 뚜렷하면 다 허가 내줍니다. 웬만하면 허가 내줘요. 이것도 2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168, 168 가로 3번 있어요? 168 가로 3번처럼,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안에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km 안에 소지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것도 2년이요. 여기 봐요. 제가 농업인인데, 저기에 허가구역이 지정된 거야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저기가 허가구역인데 제가 옛날에 내 농지를 수용당한 거야 협의 양도한 거야 수용당했거나 협의 양도한 거지 내 농지를 그래서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구역 안에 농지가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부터 80km 이내면 이 허가구역 안에 농지를 살수 있어요 이것을 대체 농지, 대체한다 말이야 대체 농지의 취득이라고 그러고 80km 이내면 이 되는데 이것도 취득했으면 2년간은 농사 지어야 돼 오른쪽이 그 기간이 2년이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170쪽에 4, 5, 6을 묶으세요 4, 5, 6 <웃음> 4, 5, 6은 다 사업시행이란 말이 들어가 오른쪽에 4년의 동그라미, 오른쪽에 4년, 오른쪽 박스 4년 맨 위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4번의 셋째 줄, 4번의 셋째 줄 사업시행 나오죠. 5번의 셋째 줄 사업시행 나오죠. 6번에6번에 넷째 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사업관련내 이용하려는 경우 이런 말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공익사업이거든요 이게 사업시행이란 말이 나오면 4년이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5년짜리가 두개 나와 5년짜리가 두개 찾았어요 거기 가로 2번, 가로 2번에관계법령에의해서 밑줄 처 개발 이용행기가 제한 또는 금지된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로서 밑에서 둘째 줄 밑줄 의 현상보존목적 현상보존목적 그리고 가로 3번 둘째 줄 임대사업 할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해서 건축물과 그 토지를 수득한다면 5년입니다 그러니까 현상보존 임대업이 나오면 4 5년 그러면 돼요 주목하세요 주목. 주목 거봉농사 대박이네 거봉농사 대박이네 거봉농대 이건 다 2년 사업시행 나오면 4년 전상보전 임대사업 나오 5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다알 필요 없이 이 의무가 면제되는 거죠 의무의 예외 예를 들면 해외로 이주합니다 농사 못 짓잖아요 군대 갔어요 병역 농사 못 짓잖아 집못 짓잖아 그러니까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닥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목적도로 이용하느냐의 문제 허가받아 취득을 했잖아 허가받아 취득을 했으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이러한 기간 동안 이용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용의무라고 그러는데 이용의무를 위반한다는 건 뭐예요?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용을 안 한다면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야, 의무를 이행해 너 집짓기로 했잖아 그런 거지 그래서 자 보세요. 허가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나 허가나 불허가를 낼거 아닌가? 그럼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먼저 해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카메라 들고 그 땅을 조사한다니까? 그러고 나서 허가나 불허가를 내주고 허가가 떨어졌어. 허가가 떨어졌으면 또 조사를 나가요. 그래서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또 카메라 들고 조사를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옛날 사진에는 빈 땅인데 두 번째 사진에는 포크레인이 와서 집 질려고 공사를 해 그러면 자기 거충 주택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찍은 사진과 이때 찍은 사진과 이때 찍은 사진 이두 개의 사진이 변화가 없어 농사도 안 짓고 집도 안 짓고 그러지 그러면 의무를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야 의무를 이행하라고 이행명령을 내린다니까 이때 이행명령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2월 20일인가요? 그러면 3개월 계산하면 언제야? 5월 20일 안쪽으로 해서 5월 15일까지는 5월 10일까지는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이행명령을 내린다니까 몇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5월 15일까지 집 지어라, 동사 지어라 집을 다 지을 수 없으니까 공사에 착수해라 이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행을 합니다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때리죠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을 때려요? 과태료를 때려요?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아니죠 자 여기 보시고 <웃음> 법을 위반했어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건 과태료죠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이거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안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해 그러면 하라고 계속 돈으로 때리는 건 이행강제금 다시 한번 법을 위반했는데 위반한 걸로 끝 하면서 때리는 건 과태료고 위반했으니까 고쳐라 뭔가를 해라 자꾸 해라 이행해라 안 했을 때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이라고 정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농사 안 짓고 있고 집을 안 짓고 있으면 과태료를 때릴 게 아니라 집 지어라 농사 지어라 이행해라 라는 의미로 이행강제금을 때린다는 거요. 따라서 과태료라고 그러면 안 돼. 아셨어요? 근데 이때 이행강제금 어떻게 때리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때리고요. 매년 1회씩 때립니다. 1년에 1회씩 이때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야. 실거래가 그럼 제가 오늘 가격을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가 선매는 내땅사가라요 자기네가 사간다야 자기네가 사간다 감정가 매수청구는 내땅 사가라니까 뭐야 공시지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행강제금으로서 네가 산값세 실거래가 취득가에게 10% 범위에서 10%를 때리는 게 아니라 10% 범위에서 때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1차 부과했어요 그러더니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의무를 이행한다 말이야 의무를 이행한다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신규 부과해요 안해요? 안하죠 농사 짓잖아요 다만 이미 부과된 거 이미 부과된 건 증수한다 증수하지 않는다 증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말이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이의제기는 30일 안에 하게 됩니다 아니 계속 1개월 1개월 그랬으면 이것도 1개월 하면 좋잖아. 근데 또 이건 또 30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인데 이걸 2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1년에 1회입니다. 1회 이상도 아니야. 두 번은 안 돼. 한 번만 때려야 돼. 그 다음에 부가금액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때리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기준이다 그리고 방치하면 10%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놔서 이용케 하면 7% 다른 목적으로 변경해서 이용하면 5% 기타의 경우는 7% 의무를 이행한다면 새로운 이행강증은 부과는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건 증수하며 이의제기한다면 30일 이내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애워야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농사 짓겠다 집 짓겠다 해놓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제일 나쁜 놈이 방치하고 있는 거지 제일 나쁜 게 뭐라고? 방치 방치하면 몇 프로? 10%짜리죠 두 번째는 이용은 해 이용은 하는데 금그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딴 사람한테 임대나가지고 해 그러면 임대나가지고 하면 7%입니다 내가 이용해 내가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 승인을 안 받고 다른 목적으로 변경해서 이용해 이건 5% 내버려둔 게 제일 나빠 그 다음에 딴 사람에게 이용하는 건그 다음으로 나빠 내가 이용해 그래도 그게 제일 나아 제일 약해 내가 이용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 자 그리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몇 프로? 7% 임재범이라는 가수 알아요? 임재범이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내 거친 생각과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는 사람 그거 맞나?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막 그러잖아. 너를 지켜보는 나,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람, 가사는 아니 노래 제목은 따로 있어. 따로 있는데, 아무튼 그 어, 너를 위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그이 친구 이 친구 노래를 그 따라 해가지고 유명한 얘네가 있어 황치열이라고 황치열이 몰라? 걔 친구 방치열이라고 했잖아. 방치열. 얘는 노래를 부르는데 기타 버스트 기타 치는 애가 임대칠이라고 있어. 그리고 <웃음> 드럼 치는 애가 있어 변경호라고. 그리고 또 기타 치는 애 세컨 기타 치는 애가 있어 걔가 기타칠이야. 그래서 방치혈이, 임대체리 병경호, 기타치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이게 불편해 그럼 어떻게 외우냐 17, 5, 7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숫자를 그러면 10, 떨어져서 7, 떨어져서 5, 올라가서 7이잖아 10, 7, 10, 7, 5, 7 삐뚤어진 V자 방귀가 잦으면 대변기로 가면 돼 그래서 방대변기 17.57 이렇게 해워도 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방대변기 17.57 이게 확실해? 더 기억도 잘 나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세요 선매제도 주목하세요 주목주목 주목. 이미 앞에서 설명한 거 확인하는 겁니다 이따가 쉬, 두 번, 세 번째 시간에 누가 노래 한곡 불러줘? 아까 그거 누구? 저기? 저 남자분? 누구? 누가 불러준대? 나? 사람들이 양심도 없어 해가 <웃음> 옛날에는 서당에서 천자문 한 권을 떼도 부모들이 시루떡 해가지고 책거리를 했단 말이야 책을 두바퀴째 돌아가 지금 두바퀴째 돌아가는데 무슨 커피 한 잔은 커녕 뭐 떡시루는 커녕 노래까지 나한테 시키려고 그래 <웃음> 선매대상 토지는 두 가지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현 소유자가 허가받은 목적도로 이용하지 않고 있을 때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허가신청이 있어야 돼 그러면 문제를 낼때 공익사업용 토지는 허가신청이 없어도 선매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허가신청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허가신청이 있으면 그로부터 한달 안에 선매자 지정통지를 하지. 이게 4월 1일이면 5월 1일까지는 근데 만약에 4월 25일날 4월 25일날 선매자 지정통지했으면 5월 25일까지 선매협의를 맞춰줘야 돼 예, 그리고 어, 15일 안에 선매자 지동통지가 4월 25일이면 그때부터 15일 안에 선매 조건을 적은 서면을 통지해서 아까 그 A에게 말이야 이 조건으로 사간다라고 서면 통지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1월 내, 1월 내 선매 조건 통지는 15일 내에 알려주고 협상을 하고 성공하면 협의 줘서 실패하면 허가나 불허가라고 하는 거고 선매가격은 뭘로 해? 감정가 감정가로 하고 그 다음 소유권만 대상이고 불성립하면 허가나 불허가로 가게 되고 아까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 다음 에 이제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우리 중개사법 포상금이 있고 부동산거래신고제 포상금이 있고 토지거래허가제 쪽에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작게 나눠 세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 포상금은 그 중에 무엇이 시험에 나올지 몰라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자 관련 보상금은 신고고발 대상자가 거짓 신고자 6명인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개공이 아니면 의무자 아닌 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거죠 자 먼저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다운 신고 없 신고. 개공이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다운 신고 없 신고. 거래 당사자가 개공에게 거짓 신고 요구하자. 중개업자가 거절했지. 개공이 거절하자. 사장님 빠지세요. 우리끼리 할 테니까 그게 바로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의무자가 아니잔데 의무자 아닌 당사자가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그것도 전부 다 얼마? 취득가에게 몇 프로? 5% 위하의 과태료고 이세 사람 중에 누구든지 꼰질르면돈 나와 그리고 이제 위장신고가 있죠 위장신고는 두 개잖아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 위장신고 계약이 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되지 등이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됐다고 라 거짓으로 신고하는 거 얘네들은 얼마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아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불구대금 3천이라고 했던 애들 이두 명에다가 주택 임대차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되면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 여섯 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한 자세 명, 위장 신고 불구하고 불구하고 두 명, 주택 임대차 거짓 신고 한 명에서 총 여섯 명이 신고 고발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돼. 취득가액이 5%, 3천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지급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 이때 포상금은 과태료의 20%니까 만약에 이 사람한테 떨어지는 과태료가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러면 포상금은 400이에요. 만약에 과태료가 4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면 포상금은 800만 원입니다. 20%니까 부과되는 과태료의 20% 근데 한도가 1천만 원이야. 따라서 만약 과태료가 7천만 원이다. 과태료가 7천만 원이면 보상금이 1400이 되는 게 아니라 1 0 0 0만 원만 줄수 있어요. 한도가 1 0 0 0이에요자그 다음에 토지근의허가제 쪽에 오게 되면 허가나 변경허가. 허가나 변경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의 벌금이거나 징역벌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꼰질러서 내가 보상금을 타먹겠다 그러면 공소재기이나 기소유예가 있어야 돼 그리고 현재 허가받아 취득한 자가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농사 안 짓고 있어 내가 저 사람을 꼰질러서 포상금을 타먹으려면 얘한테는 이행명령 플러스 이행강제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행명령이 떨어져야 지급조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둘다자 포상금이 건당 50만원이에요 그리고 일단의 토지는 한 건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두 필지를 사가지고 농사 짓는데, 농사 짓겠다 했는데 농사 안지었다 그러면 꼰질러면 포상금이 100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건으로 보니까 그냥 50이에요. 두 필지라도.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서 신고했으면 돈안 줘. 그 다음 위반행위자나 관계, 관여자가 신고하면 돈안 줘. 지가 위반하고, 지가 신고하고, 지가 포상금 타먹는 거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익명이나 가명이라서 신호를 알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김포시 재원으로만 충당해야 돼 자기네가 알아서 해야지 국고보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 포상금은 국고보조 50%가 있었죠 50% 내에서 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고발하면 걔네가 이런 절차를 밟고 연락이 와요 당신은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두달 안에 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우리 중개사보포상금은몇달 안에? 한달 안에. 여기는 2개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국고보조 없다? 2개월이다? 이런 게 차이점이죠. 그리고 조건을 봐야 돼. 당연히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위장신고했다, 거짓신고다 다 거짓이거든. 다 거짓. 그러면...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아니에요 요구자 조장자 방조자 신고를 30일 내안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신고고발 대상자가 아니야 거짓 신고 6명만 해당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좀 괴롭힐 거예요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아무튼 이쪽도 이런 포상금이 있는데 나중에는 포상금 세가지세가지 포상금을 놓고 다 연습을 해야 되고 보상금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아닌 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아무튼 여기까지 마치고 지문 확인합니다. 주목 집중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 또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차이하면 얼마? 2년에 30% 2천 들렸죠 2년에 2천은 어디 나왔죠? 외국인 취득허가 두 번째 도시 지역 중에 상업 지역은 얼마? 150제곱미터 이하일 때 허가가 필요치 않죠. 200 틀렸습니다. 허가 관청은 공익사업용 토지, 공익사업용 토지만 선매 대상이잖아. 근데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LH공사가 매수를 원한다면, 그 LH공사를 선매자로 지정해서 협의 매수케할수 있어 없어? 있죠. 있다와 없다. 글자 하나 차이야. 글자 하나. 있자와 없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 매수 청구. 아까 이의신청, 이의신청, 매수 청구 다 짝대기 들고. 몇 개월 안에? 1개월, 1개월 안에.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며칠? 5일이 지나 요약 발생하죠. 허가 받아라. 5일이 지나 요약 발생. 그 다음 날 틀렸죠.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아니죠. 농지 증을 받은 걸로 보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봐봐. 허가를 내줄때 어, 너 농사 지을 거지? 영농 계획서 확인해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내줬단 말이요 농사 짓는 거 확인하고. 그러니까 또 농지 증을 뭐 하러 내냐 이거요 그러니까 농지 농지 증을 받은 걸로 보지. 전용이란 뭐예요?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 아니야. 전용, 다른 용도로 너 다른 용도로 써도 돼그 소리가 아니죠 너는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네 이거지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걸로 봐야지 전용 허가 받은 걸로 보면 안 되죠 정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되주면너 농지 취득해도 돼이 소리지 다른 용도로 써도 돼그 소리가 아니잖아 지금 그 다음에 시장 권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아니죠. 의무기간에서만 부과하는 거야. 이? 이행강제금은. 아셨어?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확대되면 안 되죠. 끝났는데 의무기간이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들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 없어? 없고. 뭐요? 이행강제금.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최대 몇년 범위 내에서 5년 5, 허가구역의 지정기간도 5년인데 이용 의무기간은 최대가 5년이지 그래서 아까 2자, 2자, 2자, 4자, 5자 있었죠 2년, 2년, 4년, 5년, 5년 범위에서 그래야지 10년 말도 안 되죠 시, 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지 뭐라고 그래야 돼? 완화 잘안 보여요. 허가구역의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안 돼. 여러분 허가구역을 여기를 지정한 거야. 허가구역이다 했더니 이의신청하라고 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의신청해버리지. 그러니까 허가구역의 지정에는 이의신청이라는 게 없다고요. 근데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지. 그러면 그 안에서 거래하려고 허가신청했는데 허가처분이나 불허가처분이 떨어졌다면 그걸 그둘중한 명이 하는 것이지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의신청이 없어요 다시 한번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제도가 없다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있다 알아들었죠? 행정관청에서 하는 명령은 구두가 없어요 다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다 문서야 그러니까 구두란 말이 나오는 순간 틀려있는 거예요 행정관청에 이행기간은 아까 몇 개월 이내로 한다고 그랬죠? 3개월 내. 아까 5월 20일 예로 들었잖아요. 5월 20일 안쪽으로 해서. 3개월 이내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증수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옛날 거 부과할 수, 있, 증수할 수 있는 거죠. 시도지사가 허가구를 지정할 때는 시도 도시획의 시민을 거쳐 지정하지 인접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재지정을 한다면 재지정할 때는 심의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은 듣죠 밑에 사람의 의견은 듣지 옆에 있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왜 듣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하는데 아마 사교시로 수업이 간단하게 진행될 거예요 길게 가진 않고요